자 지금부터 React Ajax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React 위에서 Ajax를 다루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React로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Ajax가 무엇인지, 또 Ajax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패치 API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 이것들을 모르신다면 여기에 링크 걸어놓은 수업들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적인 예제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상해 볼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우리가 만들게 될웹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자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네트워크 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list.json 이라고 하는 파일을 ajax 방법을 이용해서 로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로드해서 우리의 React 애플리케이션이 e, 보시는 것처럼 글 목록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첫 번째 글은 리스트 상에서는 i d 가 1번인 글인데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네트워크 탭에서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1.json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ajax로 동적으로 로딩이 되고 그 내용에는 상세 보기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이쪽에 있는 본문 영역에 표시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는 만들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가 익히고자 하는 기술은 어, 크게는 하나, 즉 AJAX 통신이고요 어, 작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컴포넌트가 생성되는 그 시점에 AJAX를 콜해서 컴포넌트를 그려주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이 예제에서는 그 목록을 표시하는 이 부분이고 데이터론을리스트 t j s o 을 로딩하는 것이에요 자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동적으로 ajax 통신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역시나 컴포넌트로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에 깽겨 넣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어, 리액트 위에서 AJAX를 다루는 방법, 또이두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